범스 골프 이경모 프로입니다. 백스윙 시 왼팔만 뻗어내려고 하다보면 지금처럼 왼팔이 오른팔보다 지나치게 높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잘못된 다운스윙을 하게 되고요. 반대로 오른팔을 들어 올리려고 하다보면 클럽을 지나치게 높게 올리려고 하다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몸이 뒤집어지면서 혹은 덮어지면서 공을 치게 됩니다. 올바른 백스윙 올라가는 방법은 백스윙탑에서 양팔의 팔꿈치의 높이를 최대한 맞춰주시고 임팩트에서 양팔의 팔꿈치의 높이가 측면에서 봤을 때 일치가 될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공을 가장 똑바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타격도 같이 만들어주시고.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팔꿈치의 높이와 팔꿈치의 위치를 일치시켜주신다면 공은 정확히 멀리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범스쿨 이경범 프로였습니다.